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INFP의 인간관계,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린대로 ISFP와의 관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J 유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INFP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관계, ISFP만 남았죠. 둘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주로 예술 쪽과 관련된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NF 예술가와 SP 예술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술에 관련해서 이두 유형이 각 그룹을 대표하는 유형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ISFP거나 INFP면 무조건 예술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가면 무조건 이두 유형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이두 유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술가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SP 예술가는 예술의 쾌락적 측면과 NF 예술가는 예술의 의미 추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SP들은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다 보니까 예술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반해 NF들이 예술가가 된다면 어떤 운명적인 느낌 같은 게 있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하면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혹은 의미를 찾는 행위 자체가 예술과 관련되곤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s p 중에서도 ISFP가 그런 경향이 강한 이유가 I이면서 F이기 때문이죠. 대개 예술가들은 외향적이기 보다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죠. 예술이라는 게 보통 혼자서 하거나 여러 시소 하더라도 몇명안 되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화같이 아주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분야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SP 중에서 내향성인 ISTP, ISFP 이두 유형을 보는 거죠. 둘다 장인 기질이 있다고 했죠. 근데 ISTP는 공학이나 기술 쪽과 그리고 ISFP는 예체능 쪽과 좀더 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P 중에서는 ISFP가 되는 거고요. NF 중에서 INFP가 예술 쪽과 친하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I라는 거고요. 이건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리고 P라는 겁니다. 물론 j 들도 예술가가 될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만 성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재능은 별개의 이야기죠. 예데대 대단한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는데 MBTI 검사를 해보니까 ESTJ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술가가 될수 있죠. 근데 뭐랄까 그냥 직업이 예술가인거고 성격만 보면 무슨 기업체 임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가 기질, 예술가 성격이라는게 J보다는 P쪽에 좀더 가깝다는 겁니다. 자유분방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끔씩 불성실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땐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기도 하고 이런 게 예술과 이미지 라는 거죠. infp가 n f 중에서는 이런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이라서 isfp와 infp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때 나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알게 되면 확실히 다른 면이 나오죠.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차이보다도 n과 s의 차이가 갭이 크다고요. 이게 다르면 함께 있어도 서로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피는 인프피를 생각이 별로 깊지 않은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요. 인프피는 반대로 인프피를 불필요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첫인상과는 달리 의외로 말이 잘안 통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주 심한 갈등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둘 모두 f 피 유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물론 남이 자기한테 그러는 걸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러면서도 배려심 같은 게 있어요. 상대 입장을 생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싸울 일이 크게 없습니다. 서로를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냥 가볍게 지내기엔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부담없고 편안한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자, ISFP까지는 INFP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관계였는데요. 이번엔 다르거나 먼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처럼 첫자리와 끝자리를 보는 거예요. INFP는 IP 유형이죠. 반대 유형은 EJ 유형이 됩니다. ENFJ, ESFJ, ENTJ, ESTJ, 이네 유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INFP, ENFJ의 관계에요. ENFJ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나왔죠. INFP와 같은 NF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NF그룹 중에서는 INFP와 가장 이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다시 말해서 INFP와 같은 NF지만 반대인 EJ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ENFJ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유형 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IP와 EJ 사이에 갈등이겠죠.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IP는 주로 사적인 문제가 EJ는 주로 공적인 문제가 주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우선순위를 다투면서 충돌할 때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같은 조직사회에서 EJ가 훨씬 더조직친화적인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든요. 보통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람들 중에 이런 타입이 많죠. 반면에 IP는 나서지 않고 상황에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적응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EJ와 IP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건지는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IP는 EJ의 잔소리가 귀찮지만 그냥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EJ는 IP가 가만히 있는 걸 그냥 동의하는 거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처음부터 서로 달랐던 것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그걸 잘 모르죠. 어떤 문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상황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충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서 회식 같은 겁니다. 주로 회식을 추진하는 쪽은 EJ들이 많고요. 그게 불편한 쪽은 IP들이 많다는 거예요. INFP와 ENFJ가 갈등을 겪는다면 이런 것과 관련된 입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ENFJ는 그래도 INFP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같은 n f 이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대충은 알거든요. 그런 걸 빼놓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날 때이두 유형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와 JP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이 되기도 한다고요. 최선의 경우 두 유형은 서로에게 일종의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E NFJ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NF들이 다 그런 면이 있다고 했죠. 이 의미가 내적 세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세계가 풍부한 사람들이 INF P거든요. 이런 면에서 ENFJ는 INFP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ENFJ는 NF 그룹 중에서는 가장 사회화된 유형이에요. INFP 입장에서는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그런 편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번엔 INFP, ESFJ 관계예요. ENFJ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다만 말이 통하는 정도는 좀 덜할 수 있어요. 아까 이 제2유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정보다는 회사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워커홀릭들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EJ 중에서도 T 유형들이 더 그렇지만 F 유형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두 유형이 같은 직장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IPEJ의 갈등 요소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N과 S의 차이 때문에 말이 잘안 통하는 문제까지 덧붙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두 유형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둘다 F 유형이죠. 그래서 상대로부터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상 먼저 상처를 주거나 하는 행동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가볍게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깊이 친해지기도 어렵지만 크게 충돌하는 경우도 드문.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두 유형 남았네요. 사실은 이사람들이 진짜 반대의 유형들입니다. EJ 유형 중에서도 T 유형들, ENTJ, ESTJ 이 사람들이 진짜 워커홀릭들이고 센케들이죠. 이전에 ESFP, INTJ 관계 설명할 때 가장 외향적인 유형과 가장 내향적인 유형과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는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극과 극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ENTJ, ESTJ는 16가지 유형 중 가장 센케 느낌 어떤 공격적인 느낌이 있고요. INFP는 그런 느낌이 가장 없는 편이죠. 뭐 어린 왕자 유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정반대 유형은 일반적으로 친해지기 어렵지만 이성관계만큼은 예외적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융의 아니마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무의식은 의식과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데데 겉보기 조용한 사람이 알고 보면 고집불통이고 혹은 직업이 개그맨인데 집 식구들한테는 말이 거의 없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형적인 INFP 유형이라면 외유내강 같은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핏 상황에 맞추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죽어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독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ENTJ나 ESTJ 같은 사람은 반대겠죠? 겉보기엔 거칠고 심지어 무자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마음이 약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거나 강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걸 상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성관계에서 이 상부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반대 성격인데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성관계가 아니라면 정반대 유형끼리 친해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이성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자신의 다른 면이 상대에게 투영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의 다른 면을 아니마 라고 하는 거죠. 남자의 경우, 아니마고요 여자의 경우는,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자기와 반대 성을 갖고 있어요. 남자의 인격 안에 있는 여성적 요소가 아니마고요 여자의 인격 안에 있는 남성적 요소가 아니무스입니다. 이 아니마, 아니무스의 자기의 본래 성격과는 반대 성향의 색채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INFP 여자의 아니무스는 ENTJ나 ESTJ 남자 같은 생케 성향에 투사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ENTJ 남자나 ESTJ 남자의 아니마는 INFP나 ISFP 여자 같은 순수한 타입에게 투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아니마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만약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투사가 일어나면 한눈에 반하는 콩깍지가 씌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다른 면과 합쳐지고자 하는 무의식적 충동이 생겨나거든요. 사실 이런 묘한 이론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당사자들도 다 알아요. 함께 일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심지어 어떨 때는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때도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냐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ESTJ, e t j 유형의 궁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